강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 0 0 2이 다시 14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 기간 내에 논둑에 풀을 깎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를 쏘이는 등 논둑을 뛰는 것을 이웃 지문이 발견하고 잠시 후 가보니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의 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쇼크사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방인은 사망전 당뇨 및 간염 간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판단 당의 약관상 재해의 개념 재해라 함은 외래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고 분류 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에는 말벌 및 벌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본건 피보험자가 약관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수있는지 여부 본건의 경우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쇼크사라고 기재된 점당해 약관에서 벌과의 접촉을 재해 포함시키고 있고 벌의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쏠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체질 내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어느정도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 간의 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